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올해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앗들을 조금 채종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조금씩 몇 분께만 나눠드릴 수 있는 씨앗인데요 많은 양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나눔해 드릴 수 있는 씨앗은 지금 보시는 어수리 씨앗 그리고 전호 씨앗 영아자 씨앗입니다 요세 종류는 조금씩 몇 분께만 나눠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독자 분들이 한 7만명 가까이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선착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댓글 달면 무조건 나눔 해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 영상을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잠깐 다른 볼일 때문에 못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눔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런 찐 구독자 님들한테 나눔해 드리고 또 저한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급적 그런 분들한테 나눔이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 씨앗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매곡간을 후원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나눔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모든 분께 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유튜브 들매곡간을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께 한해서 씨앗이 나눔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씨앗들이 생기면 제가 파종도 해보고 또 모종이 생기면 제가 가지고 있을 공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만들었는데 유튜브 들매공간이라는 밴드를 또 하나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요청하시는 분들 또제 놀이터 공간 제 직장 안에 있는 공간에 오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오시면 제가 모종을 많이 나눔해 드리고 씨앗도 있으면 나눔해 드리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고 저와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7만여 명의 구독자 분들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인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친밀도가 높은 분들 위주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나눔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눔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영화자, 어수리, 존호 씨앗이 필요한 분들은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 가입하셔서 1창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유튜브 들매곡간 링크는 제가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를 만들고 난 이후의 영상은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유튜브 들매고 간 밴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찍은 모든 영상에는 유튜브 들매고 간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야지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검색이 안됩니다. 꼭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따라오시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간입니다.